흐지오, 흐지오, 허지오허지오허지오보지요 이것 똑같아술 마시라고 항상 허지오허지오허지오허지오허지요허지오 흐지오, 흐지오, 흐지술마시지오 흐지오, 지술 마시다. 지요지오 흐지오, 흐지오, 이지오 흐지오, 흐지오, 흐지오, 흐지요 흐지오, 흐지오, 지지 흐지요. 흐지요. 자, 흐지요? 검정 거, 빨간 거, 노란 거, 녹색으로 갑니다. 이어서 갑니다. 시작. 이산7 8우쥬 아, 확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중국인이 음. 1, 2, 3 하는 것처럼 한번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중국인이. 이렇게 <웃음> 아니, 가야 돼. 진짜. 어, 그렇게 가야 돼. 어, 진짜 아하! 그렇게 가나요? 무조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무조건 공부하는 학생은 어, 로 공부하는. 아니 정말 현지인들 어떻게 그래. 하나? 그래. 어, 이 그거. 에, <웃음> 아, 진짜. 진짜. 이 카페 야뭐 어, 진짜. 그래. 그래서 정만 조금 그보다 하는 거야. 네. 네. 어, 네. 자, 갑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하고 더 잘하는 거야. 자, 더 잘하는 거야. 자, 리 0, 중 사람이 놀래잖아. 0, 0, 1, 2, 이 4, 5, 6, 7, 8, 9, 자 3, 4, 5, 6, 7, 8, 9, 10, 10. 밤잠만 자 6, 7, 8, 9, 10, 10. 만 마시자. 2, 3, 4, 7, 8, 링스, 링스, 링스, 링스. 오, 이 어, 어, 어, 어리, 어, 어리, 얼, 어, 머리라고 어. 하면되고 알이에 알, 아인데 아. 혀가 안다는 알인데 아, 혀가 알에서 아. 혀를 아. 만들니까 아. 소리가 아. 얼로 들리는 거야. 아. 근데 절대 아. 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얼, 얼, 그인데 혀만, 어, 그렇지. 어. 얼, 오, 근데 감히 들으면 얼로 들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얼, 얼. 해보자. o n 면 o 을말 e r e a s o 어 I'm a Tom and m a 어 c e l Oh, jo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kay. Oh, o k 양양 Oh, o k a 양. o 양. 양 양. 양양양양양 k a 양. 양. 양. okay. Oh, o k a 그래서 잘 안써 Oh, 오. y b 말 걸어 a l a g o m a 간 a l a g o m a I see you. Oh, I see you. Balagoma. I see you. I see you. I see y o 이제 어떻게냐. 도로가다가 차 쓰. 표지판을 쓰. 보고 연습을 쓰. 쓰. 네. 네. 네. 네. 이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리 네. 네.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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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러면 이제 여, 저,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는 저거 그냥 여기다, 여기다 그냥 적는 거예요. 자, 시작. 해보라. 저러분. 어, 땡링 어. 어. 어? 어? 잘 된다. 어, 일링링 리, 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어. 어. 아, 쵸, 쵸. 어. 일, <웃음> 하나, <웃음> 아, 네.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어우 에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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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야, 전국에 다 퍼졌다. 아. 아 야, 저는 아, 나이 60. 60. <웃음> 나이가 60이에요. 오, 좋아요. 자. 야, 복습 노와 신통, 신통 아프다. 네, 이... 신통마? 네, 이... 신통마? 이... 신통 마음 아프냐고. 오케이. 네. 딴당. 딴당. 칸통. 칸통. 아이신. 아이신. 오. 하이나. 하이나. 포함. 포함. 포함나. 어, 포함됐냐고 이번에 북경 가는데 빠오가마빠오가마 어, 오, 니은이 있으면 애이 돼요 이게요 재밌어요 그냥 간단해요 자 간단 <믕> 오 간단 나왔어 간단 간단 나왔어요 쨈쨈쨉단쨉단 간단 쨉쨉쨉냠뎌쨈쨉쨉쨉쨉쨉쨉 연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연출 e n 연출? 연출, 연출? 어, 연출. e n 연출 연출 e 연출 연출어 리를 빼야지 원 센센센센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는타이이런둘이명 야. 이센타이센타이센타이센둘이명둘 총명! 타이센타이센이화타화센타이센타천센타이한거고변타이센타이센타 변화. 现在现在今年今年今年今年明年明년明年明年明年년年년 명년 명년 진년진년 진엔, 진엔, 진 와, 조금씩 다 와, 대단다 진엔, 진엔, 진년진년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으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엔, 진중 진엔, 진엔, 진진진진 중재, 중재, 중재, 중간, 중재, 중간, 이 뭐라고 중간, 쫑쫑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이간중수 중간, 중 대로 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모르지, <웃음> <웃음> <잘> 모르지. <웃음> 어...